usb 에 담아놓은 sd 마이크로 sd 카드를 삽입합니다 이와 같이 sd 카드 를 삽입한 다음에 a 버튼을 길게 누르면서 전원을 올립니다 전원을 올리면 램프가 이와 같이 깜빡입니다 보이시죠? 램프가 깜빡깜빡 깜빡, 길게는 40초에서 60초까지 깜빡입니다. 네, 그러면, 폼을 떼세요. 어, 그러면 이 SD 메모리 마이크로 칩에 있는 음이 이 기기 단말기 속으로 어, 자동 저장이 됩니다. 자, 자동 저장이 되고 나면 이 움직임이 감지됐을 때이 SD 메모리에 들어있는 음원 멘트가 아, 나오게 됩니다. 약 40초에서 60초 동안 아, 진득하게 기다리시면 이 SD 메모리에 들어있는 음원이 이 단말기로 저장이 되는 것을 잠시 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밑에 있는 버튼은 어, 보륨 버튼입니다. 보륨 버튼 위로 올리면 소리가 커지겠죠. 어, 내리면 소리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예. 해당 연구실 안전 도구를 착용하시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와 같이 음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내리고 SD 카드를 꿰도 이 안에 이미 저정이 됐기 때문에 서류가 나왔거든요 전원을 올려볼까요? 음, 전원을 올리면 이와같이 램프가 들어와서 일단 인식이 됩니다. 램프가 꺼진 다음에 예, 처음에 이제 스타트업을 하면 이 전원을 올리면 이램프의 불이 일단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 어, 40초 1분 가까이 처음에는 불옵니다. 네. 그리고 이 전원이 꺼진 다음에 네. 주변에 인체 감지가 되면 바로 이 센서에서 4, 5m 이내에 네. 인체 감지가 되고 난 후에 네. 이 음성 램프가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작업 등을 하기 전에 해당 연구실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 전방에 물체가 인체가 감지되면 바로 이 센서에 의해서 어 감지가 돼서 이 음원이 바로 이와 같이 작업 등을 나오게 하기 전에 되는 것입 해당 연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전 스피커, 어, 이 모델은 2.0 버전이고요. 그리고 이 고출력은 1.6입니다. 오늘은 어, 스피커 음원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